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많은 분들에게 소문도 내주시고 멤버십으로 딱 넘어오면 여러분들은 환상적인 옥스윙의 세계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보니까 뭐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스윙 이름이 아니라 한계치를 한번 경험해보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극기훈련인가 오늘 이 초보왕이 의각 이 중앙생 모자 쓴거 보니까 무슨 뭐이 조교 교관 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 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지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습가 마다 이 티칭의 방식이 매우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야구 방망이 처음부터 들이 주고 막 타이어 때려 대면서 힘을 키워야 나중에 힘을 줄일 수도 있다라고 믿는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켜 봤더니 부상이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스윙을 갖다가 계속 만들고 좀더 늘리고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형태의 교습을 좋아하는 그런 이제 골프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부터 세게 치는 분들은 이미 처음에 한계치를 먼저 경험을 하죠. 그런데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점점 단계를 올려 가기 때문에 내 한계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스윙 완전히 한번 망가져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스윙은 어때요? 절대 스윙은 여기서 이렇게 탁 꺾고, 그 다음에 떨구잖아요. 드럼. 막 이만큼씩 드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거 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당기는 걸 완전히 막 당겨가지고 떨고도 심하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떨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오른손이 되게 중요하죠 오른손 그립이. 그래서 여기서 들어하고 떨고.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어깨를 떨구니까 공이 날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저또 들어 떨고. 그랬더니 날아가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점점 스윙도 크게 하고, 떨구는 것도 무작하게 크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막, 지금 저는 이거 많이 하면, 가뜩이나 지금 막 혈압도 높은데, 어, 더 높아지, 더, 더, 더 높아지면 안 되니까, 어, 조심을 해야 되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 평소에 찍기 힘들었던 7번 아이언으로 177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높이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도 몇개 해보세요. 뭐 많이 못하더라도, 딱 보고. 완전히 오른손으로 당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몇가지갈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186까지 날아갔거든요. 지금 7번 아이언이에요. 가뜩이나 MP620이라는 이 로프트도 큰 클럽인데, 어, 저도 이 정도까지는 최근에 안 쳐본 것 같아요. 하고 또 오른손으로 번쩍 들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떨고서 떨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벌 훈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작게 가다가막 완전히 빨리 뛰면 심장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장의이 펌핑 능력을 좀 높여주는 그런 역할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런데 빗마저도 176이네. 가고 오른손, 그냥 절대 스윙해요. 들어 떨고 해요. 들어 떨고 왔어요, 그냥.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치면 얼마나 좀 우악스럽게 보입니까? 근데 뭐 한다고 골프를 이렇게 칠까?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데, 이 연습을 해놓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늘릴 수 있는 걸 최대한 늘려놓으면 내가 평소에 하던 스윙보다 부드럽게 드는 것 같아도 굉장히 스윙이 평소보다 커져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뭘 권하냐면 어, 심지어 처음에 연습장을 가면 처음에 연습장을 가면. 한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부드럽게 툭툭 치다가 한 5분만 5분만 여러분의 스윙으로 딱 놓고 남들이 정말 이상하게 볼 정도로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상하게 볼 정도로 좀 우악스럽게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 그래서 늘 공을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칠수 있으면 여러분이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딱 들고 오른손으로 잡아 들고 이게떨고 가지고 진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 평소에 그 초보왕이 치는 그런 스윙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웃음> 힘들어. 그러면 그때부터 딱 놓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스윙을 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으로 들어 떨고를 들어가면 굉장히 부드럽게 그 스윙을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스윙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직전에도 이 연습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막치라는게 아니라 스윙을 진짜 막빈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남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태풍 스윙은? 태풍 스윙은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손목 스윙 있고 팔뚝 스윙 있고 어깨 스윙 있고 몸통 스윙 있잖아요. 그럼 골반 들어가야지 뭐 제일 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골반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막 발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 뭐 힘들죠? 힘들어. 어, 근데 이거 칠려고 이렇게 세게 쳤나? 이제 합 싶을 정도로.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서 똑같이 골반이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칠수 있는 스윙은 할건다 하지만 결국에는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옥선생은 좀 편하게 치는데 거리 나가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이런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윙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리 찍기도 하다가 안 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 한계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막눈 커져도 되고 막 어쩔 수 없죠. 딱 가고 그러니까 세게 휘두르는 것보다 많이 돌리는 형태로 한계점을 느끼는 게더 좋아요. 가고 이건 이제 평범한 스윙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워낙 벌려놨기 때문에 쫙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스윙을 멋지게 파워풀하게 할수 있는 그 기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초보를 하더라도 이제 스윙은다 배웠으니까 한계점 느끼는 걸 진짜 많이 하세요. 막그채두개 들고 그냥 괜히 빈 스윙으로 별로 관계 없는 거 하지 말고 얘를 갖다가 백스윙이 제일 중요해요. 백스윙 크기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쪽도 막눈 커지게, 이쪽도 눈 커지게. 그러면 근데 너무 많이 하면 갈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음, 맥스 한 5분 미만으로 분 미만으로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스윙을 하는 연습 그게 실전 스윙이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제 스윙 형태는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되고 어, 내가 스윙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늘려서 줄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내용이었으니까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그 운명을 결정할 옥스윙이라는 거를 소개를 해 드리게 될 텐데 뭐 옥스윙을 당장 배우는 건 아니에요. 옥스윙은 초보왕에서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옥스윙 아카데미에서 멤버십 프로그램월 얼마씩 내고 배우는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분은 가고 안 가고 싶은 분은 안 가도 되는데 어, 일단은 이걸 지금까지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